시작됐다 시작됐습니다 V 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요 아무도 어, 나, 내가 내가갈게 와우 대박 들어온다 들어온다 예. 다인부가 들어온다 아. 아. 안녕하세요 지원아 안녕 이서야 우와 뭐야 갱또 어, 뭐야 어, 이모티콘 엄청 많아요 거니지와. 안녕 오디지원 헬로. 네 여러분, 아깽즈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놀라셨죠? 진행해 주세요. 네 오늘 1일 M 씰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요 아깽즈 브이 라이브 현장이고요. 어 지금 현재 시각 10월 29일 토요일 3시 9분 네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서 씨 오늘 심정 어떠신가요? 오늘 다이브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돼서 조금 떨리고 막 아, 그래요 <웃음> 아 그러세요? 네 아, 저희는 데 네.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저번에 일본 거기 호텔에서 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이브 찾아오기로 약속했으니까 찾아왔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때요? 좋으시나요? 좋으신가요? 좋으신가요? 네 예, 네. 네, 크게 말하면 여기 진짜 울려가지고 적당히 말해볼게요 아아아아 아! 왜 오늘 이렇게 언니나 잠만 봐보겠어. <웃음> 방금 나가려고 했다가 V앱 알람 떠서 약속 취소하셨대요. <웃음> 대박. 그그그그전그저그 <웃음> 그, 그, 그, 그, 그, 그 정도예요? 대박. 저희가 그럼 엄청 재밌게 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속 취소한 만큼 열심히 해줄게 무슨 약속이었을까? 뭐, 맛있는 약속이었죠? 이제 점심 시간인가요? 지난온것 <웃음> 같은데. <웃음> 약간 약간 애매한 시간인데. 네. 오늘 오늘 저녁 메뉴 추천이나 해볼까요? 그러면 그래. 아 저녁 안 드셨잖아요. 다잊죠 그렇죠. 점심은 먹었을 테고 음. 응. 간식? 아 오후 간식을 추천해드릴까요? 지금 딱 간식 타임이긴 해. 오늘. 응. 언니 피곤 보시. 간식이면 디저트 이런 건가? 디저트! 과일! 음, 오늘의 느낌? <웃음> 오늘의 느낌은... 음, 그러니까 할로윈 하면은 컵, 컵, 케이크 어. 이런 거 머핀 이런 거 생각나지 않아? 어? 맞네? 아까 레이오님 그 먹었던 그 할로윈 마들렌 같은 거? 응 음. 맛있겠다 뭐할로윈네 뭐, 할로윈 해피 할로윈 해피할로윈! 그니까요! 이제 할로윈인데 무. 이거 추천해봐요 반지 어 저요? 저는 오늘 생각한 게 있어요 뭐요? 조금 이름이 길어요 뭔데? 음. 맞춰봐요 이름이 길다고? 이름이 길어요 <웃음> 이름이 긴게뭐 있을까? 크로플! 크로플인데 이름이 길어요 음. 바질 치즈 긴게 없는데 땡땡땡땡 뭔데? <웃음> 브라운 치즈 아이스크림 크로플 오. 그렇대요 맛있어요? 브라운 치즈 아이스크림 크로플? 네 좋아요? 네 <웃음> 맛있어요 이서가 디저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 언니 너무 예뻐요 네? 언니 너무 이쁘대요 언니 너무 예쁘대요 감사합니다 혹시의 <웃음> 쿨톤상 언니인가 약간? 응 그쵸 언니 쿨톤이전 완전 ]인가? 쿨톤인 아직 그거 검사 안 해봤거든요 퍼스널컬러 근데 아무래도 전 쿨톤이에요 너는 약간 웜톤인가? 그쵸 응. 이선 웜톤이에요 전 쿨톤이에요 그런거 같아요 음. <웃음> 10년생이랑 10년생이랑 친구 가능하네요. 10년 몇이에요? 10년생,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어, 너보다 세살이 적은 거 아니야? 너, 너가 공칠이잖아. 지금 중 <웃음> 그래요? 아, 그래용 아, 아니, 초유. 초유. 초유기죠. 초얘기 초유. <웃음> 앞에 언니 표정이 굴어야 되는 <웃음> 거. 저는 뭐 6살 차이 나는 친구, 차음이면할수 있습니다. 친구. 친구. <웃음> 할수 있다, 친구가. 다 혼나방. 할수 있다, 친구. <웃음> <수> 있다 친구. <웃음> 자, 그럼 우리 친구 된 기념으로. 뭐1 0 년생보다 더 어리셔도 되니까 한번 그거 해볼까요? 반, 반말 모드 반모? 여러분, 반목 하자 시작! 시작. 자. 안녕? 안녕, 나는 04년생 리즈야 나는 07년생 이서라고 해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할로윈 패션 뭐예요? 할로윈 패션은 호박이요 그 o w 리 e n Pishon. How about you? b e c a u s 해 I 해 어 이렇게 하려니까 좀 어색하다 근데 이거반 이사... 정도 지 않나? 그런가요? 이거 <웃음> <근데> 안되겠다 <웃음> 그런가요? <웃음> 그런가요? 아니지? 그런가요? 응그렇습니다 <웃음> 뭐야 반말도 <웃음> 못 쓰고 가고 <아보. 웃음> 7년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라 그러고 <웃음> 반말도 못써 밥만 해봐 <웃음> 아니 자꾸 자꾸 아, 내가 언니한테 음. 음. 리즈는 오늘 밥을 먹었나? 먹었어? 아이거리즈 <웃음> 나? 아니 안먹었아이 먹을 거야 응, 음, 그렇구나 아 이거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웃음> 이거 어색해요.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가 진짜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만해. 너무 이상해 <웃음> 그만할게요 <웃음> 이 사람 동갑이어서 너무 행복하다 뭐 <웃음> 자, 이제 빨리 읽어볼게요 네 할로윈 분장 얘기하제요 제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수학여행 갔었거든요 제가 제자도 사람이니까 수학여행을 서울로 왔어요 음. 그래서 에버, 에버랜드를 에버 갔었는데 수학여행으로 거기서 그때 할로윈 시즌이라서 여기다가 막 여기 광대 쪽이 된다? 분장을 막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아픈가 분장인가? 그 약간 지금? 상, 상처? 그쵸 어, 상처 분장을 했었는데 사진 못찾겠고 너무 그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할로윈 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지금 트리 콜 트리 그 좀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막 이렇게 해가지고 퍼레인지도 막 <웃음> 하고 아 나도 그 롯데월드 이런 데 가고 싶다 응 지금 그쵸? 가면은 딱그시기야 할로윈 언니 오늘 갈래요? 아, 그런 거말라지 마요? 귀여워 아. <웃음> <웃음> 죄송해요, 저왜 그러세요? 뭘티가안 돼요, 모르겠는데. 지금 <웃음> 출장시 부여요 재밌었나? 아, 음, 음, 잠시엔 재밌었나 출장시 부여요 스폰은 안 되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뭐야, 왜 이래? 어땠나요? 야, 누가 눌렀잖아 몰라, 댓글이 안 보여요, 갑자기 뭘 눌렀는데 이거 눌렀지네, 자 오오 잠시만 제가 말하고 있을게. 근데 출연 신고가 냐면 제가 말이죠 지금 누가 7연진다 나왔잖아요. 제가 광소 선배님 팬이거든요. 다이브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디션 어떻게 들었냐면이거 말에 해 들지 모르겠지만 음 제가 스타쉽이라는 회사를 잘 몰랐을 때 이제 어, 오디션을 복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래스타쉽에 누가 있냐? 이렇게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가수분들도 너무 유명하고 너무 그다 알고는 있었지만 뭔가 이제 그때 런닝맨을 한참 봤었어가지고 광선배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필 또 킹콩 바이 스타쉽에 광선배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는 와, 광선배님을 보고 와, 여기 킹콩 들어오면은 아니 스타쉽 들어오면은 뵐수 있으려나? 이런 마음에 한번 도전 했던 것도 있어요. 했는데 그 펩시 그 여름 2018년도인가 그거 오디션 보고 어, 언니 펩시였어요? 응. 대박 그 경쟁률을 뚫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대박 언니는 펩시였구나 응. 그때 펩시 전국 오디션이었을걸요? 둘이.. 네 <웃음>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저시구에 가 가지고 뭐 이거 말해되겠지 모르겠지만 버스 안에서 제가 몰래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다들 주무시고 계실 때, 제가 몰래 안 주무시고, 주무시고 계실때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잘했네요 그치? 얼굴 빨개진 게 느껴졌어요 얼굴이 너무 뜨거웠어 <웃음> <웃음> 코마토리즈 근데, 근데, 근데 제가 용기내서 말했어요 이건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잘했지? 굳자 항상 언니 인내부터 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기회가 없어 다행이다 딱 너무 좋았어요. 이선은 그 교복 입은 <웃음> <그거> 맞아요. <웃음> 사진 촬영했어요. 사진 촬영. 그게 그거 맞아요. 때문에 찍고 찍은 거다요? 맞아요. 그뭐 그, 뭐야? 그걸 뭐라요? 팬팬 텔러? 배너 배너 그 배너를 찍었어요. 언니를 응원하는 배너를 이렇게 환딩. 사실 그거 바람이 날라갔었어 진짜.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어 don't know. I don't k n 말리지 않을게 난 붙잡지 않을 것이야 잘 가렴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언니 그러면 안 되지 빨리 들어와요 그그 그 다이브 빨리 들어와요 우리 재밌재밌는데오 언니 후배도 이걸 보고 있대요 언니가 아. 다연 중학교에 다니고 있대요 진짜요? 네 보이시면 어때요? <웃음> 지금 안 간지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 어, 언니 연습생 오디션 꿀팁 좀 알려주세요. 아, 오디션 꿀팁, 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이브 오디션 꿀팁이라 하면, 얘또 지금 저희 스타쉽 오디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사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웃음> <웃음> 뭐, 그게 긴장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 긴장을 조금의 긴장을 하면은 저는 오히려 더잘되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신경쓸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많은 긴장을 하면은 준비했던 것들을 못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긴장을 푸신다고 생각해도 어차피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만 편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은그 전에 준비를 많이 해놓으면은 그래도 잘하실 수 있을걸요 맞아요 그리고 아침에 꼭 맛있는 밥을 먹고 오세요 어, 든든히 드세요 든든히 안 보곤 손이 더 떨려요 <웃음> <웃음> 오디션 꿀팁입니다 오디션에서 오디션 안본지 진짜 오래 안본지 오래된 게 아니라 그때 보고 안 봤잖아 <웃음> 그쵸? 한 3, 3년 된거 같네요 <웃음> 언니 3년 됐어요? 응. 오래된 거 봤는지? 그런 거 같은데? 그 나도 나도 이제 거의 이제 삼년다 됐나? 응. 스터십 삼년 차. 입사 3년 차. 냥냥냥냥 내고 내고 내고 뭐지 그거 어 스리 a n 생때 재밌었다. 우리 재밌는 기억 진짜 많은데. 이런 말 해도 돼? 이걸 너무 개걸릴 거? 아니! <웃음> <웃음> 아 진짜 얘는 오늘 왜 이렇게 크게 없어요? 왜 필터링이 없어요. 이 머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뭐 얘기해줄까? 그냥 뭔가 이제 뭐뭐뭐 뭐, 뭐, 뭐 연습생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저희 둘이 항상 많이 걸렸었어요. 뭔가 아 뭔가 그런 거 방이 같이 있다 걸리는 거요? <웃음> 아 그거? 뭐.. 어네 그런거 그냥 뭐 연습하다 잠깐 수다떨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잠깐 1분이라도 수다떨기 시작하면 바로 오셔가지고 한 아, 30초! 30초 얘기했다 그럼 갑자기 똑똑똑 네 뭐하고 있어? 맞아 근데 <웃음> 그런게 약간 억울하면서도 잘못했지만 억울하면서도 그런 약간 사소한 것들이 진짜 많긴 했어요 저희 둘이 맞아요 진짜 이렇게 둘이에요 그때 재밌는 거 봤는데 아! 그거 그거! 그 언니랑 나랑 그 빙수집 간거 알아요? 그비 오는 날, 완전 비 오는 날옆 근처에 있는 음, 그치? 음. 언니랑 저랑 빙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빙수집에 이제 토요일 출근 전에 아침에 만나서 거기 갔어요 음. 어, 빙수를 다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밖에 비가 무슨 막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출근 시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우리 진짜 이제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이랬는데 어떻게 됐죠? 우산을 아니야 비가 안, 별로 안 내릴 때뛰어가지고편점 가가지고 우산을 사고 샀다? 샀나? 응, 사고 쓰고 왔어 그랬습니다 이렇게 들어야지 쓰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아닌가? 다른 연습생 친거가 써야 됐나? 어? 그랬나? 모르, 모르겠네 <웃음> 어쨌든 빙수가 맛있었어요 엄청 비 오는 날 빙수 맞아요 또또 <웃음> 어, 또 사라진다 상징색이 뭐라고 생는거야 저희 상징색이요? 저희 싸이온 부른데요? 난 옐로우. 네, 아직 저희 그겁니다. 맞아요. 음. 상이 거꾸로 있기대 하이 거꾸로 있기. 이게 뭔 소리이지? <웃음> 솔직히 나은 걸 불러는 거겠지? 근데 언니, 솔직히 이럴 때도 있잖아요? 막, 뭐, 집앞 편의점 갈 때나 이럴 때. 급하게 트레이닝팬츠 입다가 이제 트레이닝팬츠 만들어 입어보면 있지 않아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전 <웃음> 이제까지 옷을 거꾸로 입은 적이 없어요 진짜요? 응. 팩을 안뗀 적은 있어도 양말 거꾸로 신다 거나막 몰라 거꾸로는 없는 것 같은데 진짜요? 어? 그래요? 오케이 근데 그 거꾸로가 이게 이렇게 거꾸로 란 소리면 아니면 이 앞뒤가 거꾸로라는 이렇게 이런 소리예요. 아, 이렇게? 응. 아, 이 거꾸로예요? 아, 이렇게 거꾸로요그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웃음> 아니면 이게 앞뒤가 이렇게 <웃음>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있죠, 이거는 언니 이거는 거꾸로 이거는 반대로 아닌가 아, 아니다. 아! 맞네. 이 반대로. 반대. 이거는 거꾸로. 반대로랑 거꾸로. 이게 거꾸로. 아, 응. 어, 나도 없지 없어. 나도 없어. 아, 그래. 응. 이렇게 말한 거야. 네. 반대로. 아, 그래. 응. 그럴 수 있지. <웃음> 염색해보고 싶은 색깔 있네요, 이수아 씨. 저요? 저. 응. 저딱한 일주일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간 탈색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거 일주일이요? 네 핑크 이런거나 그뭐 머리만 아. 생각하고 발이든 못하는 거 아닌가요? <웃음> 뭔가 뭔가 궁금하지 않아요, 뭔가? 응 음. 그래서 저 요즘에 헤어 스타일에 좀 변화가 주고 싶어서 막 쌤이 앞머리 피스도 한번 붙여주셨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저는 이마가 이거 이마 좁잖아요. 얼굴 작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마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아, 어, 너 앞머리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막뭐 뭐라 해야 되지 <웃음> 기대는 안 했는데 그런 거 같았어요. 너무 생각보다 너무 예뻤어요. 예뻤어요? 응. 얼마나? 이만큼? 음. 네 다음 주에. 음. 아니 길 근데, 근데 괜찮지 않아요? 근데 진짜 괜찮았어요. 약간 청순해 보였어요, 사람. <웃음> 나 아직도 지집어 고 있어 다이브 <웃음> 다이브 제가 소신발언 하나 할까요? 제가 그 새로 나온 MBTI 검사를 했어요 바뀌었습니다 근데 말하기 싫어요 어, 왜요? 저는 인프피가 좋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응. 이제까지 계속 인프피인걸 알고 살왔는데 바뀌니까 응. 뭔가, 서, 뭔가 그 MBTI가 섭섭할까봐? <웃음> 아니 뭐 그런건 아닌데 <웃음> 네. 그냥 인프피였다가 바뀌니까 조금 감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응. 같이 오래 지낸 친구였는데 이제 어, 연고 음. 나이 떠내고, 어. 떠내고 래 그래.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친구랑 같이 이런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근데 그래서 뭐냐면요. ISFP <웃음> 이, 이걸 뭐라 하지? IFP? IFP, IFP라고 EFP. 하는데 이걸 바꿨는데 솔직히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퍼센트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음.. 일단 51, 49 이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 다른 건다 80, 90 이렇게 되는데 걔만 좀 그래요 그래서 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특징은 뭐예요? ISFP? 음, 잘 모르겠어 아직 몰라요? 근데 비슷하던데 어, 비슷해요? 응 우당, 우당, 우당, 우당 그 S랑 N이 어? 뭔 차이지? 그... 현실이랑 현실적인 거랑 아... 이 이상적인 건가? 감정적인 상상... 건가? 그럼 이제 언니는 상상이 난 현실적으로 해? 된 거지? 그쵸. 응. 내가 상상이라고 했었어응그힌아 괜히... 그럼 언니 현실적 언니 현실적으로 바뀌었어? 언니 상상 너무 많이 하는데. <웃음> 네, 이거 비슷해요, 솔직히 궁금하다 어쩔 땐 상담 많냐고, 어쩔 땐한실적인고그야 재밌다, 이거 그치? 음 <웃음> 침대에서 뒹굴거리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놓고선 제가 너무 웃겨서 울고 웃고 난리 났어요, 지금 어떻게 떨어진 음, 떨어졌 괜찮아요 다이브 오 마이 갓 다이브 괜찮으신가요 다이브 괜찮아요 저 진짜 웃긴 건 알려드릴까요 제가 있잖아요 <웃음> 왜 이렇게 에피소드가 많냐 어, 언니 떨어졌어요 지금도 <웃음> 해서 <그래서? 웃음> 제가 있잖아요 제가 뭐 산책을 하러 갔는데 친구랑 음, 전화를 음.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학교 친구였는데 음. 전화 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막 그래서 학교 얘기를 막 했어요. 막 옛날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중학생, 중학교 생중학 친구였는데.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정신없이 걷다가 그, 그 잔디밭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그턱 있잖아요. 어! 어! 높아지는 거! 어. 근데 거기를 진짜 봤어요. 봤고 네. 제가 이 예상을 하고 발을 딱 들었는데 근데 그 턱이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네. 평소의 턱보다, 원래의 네. 턱보다. 그래가지고 전화하면서 <웃음> 넘어졌어요? 전화해서 걸려서 이게 철포가 넘어진 거예요? 언제한일주일된거 어, 같아 일주일 전에? 응. 아 진짜요? 음, 다쳤어요 언니? 안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아 다행이네 조금 네, 까지긴 했지만 그래도 막 근데 솔직히 그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앞뒤로 네, 사람이, 사람이. <웃음> 앞뒤로 사람이 계셨거든요 <웃음> 그래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소리를 목소리를 내잖아요 전화를 하면은 음. 근데 그 전화를 하면서 하는 게니까 어머 엉 어, 넘어진다 막뭐 이러면서 엉 <웃음> 넘어졌고 뭐 이러면서 막남말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서> 넘어졌구나. 너무 <웃음> 민망해가지고 <내가. 어머나와 웃음> 친구가 빨리 도망가라고 해시더서 도망갔어요. <웃음> <웃음> 혹시 거기 계셨던 분들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허드티 입고 있었거든요 허드티 엉 넘어진 분 보셨다면 저래요 어 어떻게 언니 다음부터는 선책 나랑 나가요 알겠죠 그래 알겠죠 응 알겠죠 저 제주도 왔어요래 그힘전상이네요 재상의 오늘 사람 사람 컨셉인가 뭔가 오늘 저희 둘다 이상한 것 같네요 저희 둘나요 아니에요 저는 제주도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나요? 요즘 애월에 뭐 많, 많이 생겼다던데 애월? 응 카페도 애월에 많고 바다도 있어가지고 그거야 그런가막 이렇게 무지개 이렇게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거기는 아니야 아니에요? 거기 어디? 인데아 까먹었어 까먹었어요? 그 죽을 잔데 혜안도로인데 혜안도로 음. 네, 어딘가입니다 저는 거기 가보고 싶어요 그 무지개 어,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가고 싶어요? 네다음에 가야돼 좋아요 언니 다음 휴가가 주신다면 음. 그때 언니 데려가줘 그래 제주 저. 응 음. 그리고 그 언니가 항상 말하는 그 무슨 문어 해물라면? 라면? 네 그거 해물라면 먹고 좋아요. 싶어요 그게 어딘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인증샷 인증샷. 어, 인증샷을 인증샷 제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약간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유포를 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제 친구가 알려줬거든요. 저번에 혹시 잘못 가시면 안 되니까. 그죠. 안 돼요. 어. 팝콘 맛 추천해주세요. 어, 팝콘은 무조건 카라멜 아닌가요? 어, 나도 그지 카라멜 팝콘 드세요 그 동생이랑 카라멜 팝콘 하나 시켜가지고 하면은 싸운다요? 왠지 아세요? 그 카라멜 묻은 것만 서로 먹으려고 해가지고 <웃음> 그더더 더 크리스피한 거막더막 어. 막 묻어있는 거 이렇게 그 동생이랑 누가 먼저 먹, 먹으려고 서로 막 싸우고 <웃음> 막 그랬었는데 <웃음> 귀여워 언니 동생이 저랑 친구라며 응 맞아 대박 대박 대박 사건 현성은 친구입니다 맞아요, 저랑 친구예요 만난 적은 없지만 친구예요 <웃음> 아니요 그날 만났어요, 무슨 응? 쇼케이스날 아. 근데 지원 언니랑 눈이 진짜 닮았어요 그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응. 지원 언니 눈이에요, 진짜 완전 진짜. 똑같아 응. 눈만 닮았어요, 솔직히 이렇게 그래도 좀 닮지 않았네요 안 닮은 거.. 어? 좀 닮은, 같기도 어, 다이버, 좀 닮은 거 같기도 하고 어다이버좀 닮은 거 같아 여기 는다이 있고 이버는 다이버는 다이버는 다이버는 다이버이는는데요저는 근데 사실 다가첫째다 보니까 언니가 가지고 버었어요 언니나 오빠 음.. 사실 근데 언니 왜냐면 막 화장품 빌려쓰고 옷 빌려입고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혼나더라도 언니한테 근데 나도, 나도 약간 저도 첫째니까 뭔가 언니가 갖고 싶었어요 이제 많아졌네 엄청 많죠 다섯 명이나 있어 <웃음> 언니 부자 완전 <웃음> 좋지 완전 완전 행복한 막내 행복한 막내이니 삼백안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원서 쓰리 이렇게 흰색이보이잖아요세이데요이거를삼백안이라고 네. 하는데 근데 이게정면이를 이렇게 봤을때 하는 분들도 있어 그서이분게 해서, 아, 이렇게 해는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캡처 타임 게해 아 기차 타. 할로윈 기차 타임 할까요? 음. 할로윈 어때요? Okay. 할로윈 뭐 어떻게 해야 돼? 해보자. 일단, 일단 해보자. 음. 이렇게 내가... 아 이렇게 무섭게 귀신같지 그다음 드라큘라. 아, 이렇게. 불, 불난 사람 비리 비리 비리 비리 i t y pity. p i 이브 오늘 저희 Pity, p i 어 y 요 i 어때요? i t y Pity, pity. Pity, p 예쁘죠? Pity, p i 어흥 <웃음> 이요 <웃음> <웃음> 저희 오늘 검 흰으로 맞췄어요 저희 옷 맞추는 털... 거 좋아해요 맞아요 저번에 공항에서 맞췄거든요 <웃음> 맞아요 그 입국 공항 패션 저희가 네. 맞췄어요 카디건으로 카디건 <웃음> 카디건 이사는 네. 귀엽고 리드는 예뻐 둘다 귀엽고 예쁘지 않아요?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다이브 <웃음>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와우. 번에 진짜 호텔에서 너무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해도 할수 있어서 다행이다. 와우. 와우. <웃음> <웃음> 저희 이번 인사 드려볼까요, <웃음> 좋아요. 지금 까지 언니 지금 까지 언니, 언니 리더처럼 그래 둘셋 지금까지 아깽지였습니다 아킹주 안녕 좋으세요? <웃음> 네화대에 들어요 아깽주 안녕 반가웠어요 안녕 잘 볼게요 바이 바이 마이